안녕하세요 써니텐 입니다 한국에서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면 치료 비용이 얼마일까요 환자의 상태가 경증 환자냐 중증 환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적게는 330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검사 비용부터 환자가 받게 되는 인공호흡기 치료 혈액 투석 체외 순환기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 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여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자국민인 한국인뿐만 아니라 WHO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부분과 국제법규상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면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으로 인해 외국인들 또한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중입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또한 무료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주고 있으며 이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 체류자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죠.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걸리게 된다면 치료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현재까지 나온 기사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까지는 베트남 또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베트남의 타이빈TV 뉴스에서는 그 당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국가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 베트남판 국뽕뉴스죠. 그로 인하여 베트남 예산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기사의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게 해야 치료와 감염을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몰려온는 외국인들의 이주물결을 제한하는 솔루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인 베트남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비행기를 막아버린 썬텐.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자국민인 베트남 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거나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베트남 정부가 모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외국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베트남의 생활 뉴스 수해 도이송에서 보도된 외국인의 코로나 치료 비용 내용을 해석해보면 영국 국적의 한 남성이 호치민에 있는 쩌라이 병원에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치료비는 5억 4천만동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한국 돈으로 한산시 2,813만원이죠. 그리고 같은 기사에 발표된 다른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보면 26번째 환자 5억 3 8 0 0만 동, 23번째 환자 2억 8 4 0 0만동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의 돈입니다. 문제는 이 치료 비용이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죠. 지난달 또이째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4월 15일 태어난 235번째 확진자와 4월 14일 태어난 124번째 확진자를 비롯해 총 5명의 사람들은 치료가 완치되어 퇴원을 한 상태에서 호치민시 2군에 소재한 버드하라는 바의 방문 후 5월 1일 재감염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죠.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비가 아까 말한 2,800만원에서 따블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계 헬스케어 지수라는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헬스케어 인덱스 바이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대 진단 및 치료 장비, 진료 보고 작성의 정확성과 완전성, 의료시설 직원의 친절과 예의, 의료기관의 대응과 진료 대기 시간,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의 위치 및 이용 편리성, 이 모든 점수를 통계로 내어 얼마만큼 그 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냐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죠. 대한민국은 2020년 현재 81.97로 세계 헬스케어 지수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57.7로 61위인 국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돈보다 목숨이 소중하다고 한들 의료순위 2위인 의료진에게 4만 몇 천원을 내고 치료를 받는 것과 61위인 의료진에게 2,800만원을 내고 받는 것을 비교하면서도 목숨과 돈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라면 2위인 의료진에게 4만 몇 천원을 내고 치료를 받겠네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떤 분들은 만약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그때 한국을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기... 혹시 전용 비행기나 근두운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현재 체온이 37.5도 이상의 사람의 경우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코로나가 걸린 것을 알고도 해열제를 먹고 비행기를 탑승하게 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를 페이스북에서 본한 구독자분은 베트남 패칭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인이 완쾌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두 달치의 치료비용이 2 9억동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영상에 나온 영국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로는 치료비가 저렇다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 생명이 중요하지. 근데 생명이 중요하다면서 베트남은 왜 자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 치료비를 받는 거지? 외국인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해야 하고 베트남인은 무료인 거야?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게 중요한 거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왜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는 거야 그는 외국인이잖아 그게 차별인 거야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 내 말을 이해 못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는 없다 지금 네가 한 말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 후로 이분의 페북에 베트남 친구는 이분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생명을 살려 주실 건가요? 누구는 땅 팔아 장사하냐고 하겠죠 그러나 한국은 동보단 생명을 더 중요시하여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